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본으로 휘어잡고 있는 대기업들이 순위권을 확 휘어잡고 있습니다 3n이라고 불리는 넥슨, 넷마블, NC 소프트들이죠 이렇듯이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최고 매출 차트에 명함도못 내밀 정도로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태입니다 예외들이라고 해봐야 중국산 게임인 랑그리사와 저질광고로 유명한 중국발 게임인 왕이 되는자 정도가 전부죠 그런데 대기업도 아니고 자본 으로 광고를 쏟아부은 게임도 아닌 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 어느 순간부터 린디지2를 제치고 순식간에 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2위를 달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회사의 시가총액도 한달만에 무려 5배가 뛰는 대성공을 거둔 게임인 로안 m 이 게임은 대체 뭐길래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자 로안M 직접 플레이해 보면 차별점이라곤 눈씻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양산형 RPG의 정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동 전투, 아이템 강화, 아이템 레벨업, 패시브 스킬, 변신, 정령석 악세사리 등 다양하게 캐릭터를 강하게 해줄 요소들이 여럿 들어가 있는 평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게임이 어째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냐?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사탄도 와서 공중잡이 20번 돌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펑펑 울법한 상상을 초월하 한 사행성입니다 뭐 여타 게임들이 다 그렇듯이 이 게임 또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 pvp인 살생부라는 시스템을 지리고 있어 흔히 말해 유저간의 경쟁을 어느 게임보다 부추기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뭐야 그냥 평범한 린저씨 게임이잖아 라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이로한이라는 게임은 리니지가 와서 배우고 갈 정도로 엄청난 사행성 조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게임 내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는 허용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좀 막는다는 느낌을 주는 스탠스로 암목적인 상태로 게임 내 현금 거래가 이용되었다면 로아는 그런게 없습니다 공식 카페에서부터 게임 내 재화 거래를 배너 광고에 게재하는 등 그냥 대놓고 현금 거래를 허용하다 못해 이를 이어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어떤 게임보다 작업장이 뛰어들기 좋은 구조가 갖춰졌고 공식 카페는 그 어떤 게임보다 게임 내 재화 현금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 입니다 리니지가 못한 기가막힌 캐릭터 거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사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뭐 뻔하지 않습니까 pvp 길드전 공성전 등으로 유저들끼리의 경쟁심화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어나는 유지과금비 이를 이용한 각종 캐릭터 성장 과금 시스템등 그야말로 리니지 팀도 경악하고 갈 상상을 초월한 사행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돈으로 쌓아올린 탑이 바로 로안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개발사 측에서는 회심의 한방을 준비하였는데 바로 서버 최초말렙에게약 1억 상당의 포르쉐를 지급한다는 이벤트를 연 것입니다 더불어서 최초말렙자를 보유한 길드에는 길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금모델을 지니고 최초말렙 이벤트를 연다는건 누가봐도 미친듯이 한탕 쫙당 땡긴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렙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친듯한 과금을 하기 시작할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에 지른 돈이 아까워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만드는 가두리 양식의 유저 유치를 하기에 딱 좋다 이거죠 물론 로안측에서는 2005년에도 포르쉐를 상품으로 내건적이 있었으며 외에도 다양한 경품이 걸린 이벤트를 개최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뭐 대충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이 되실거라고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행성 덕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이벤트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에 등재되어 있는 게임물관리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로안 측에서는 해당 법률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사실 법적 검토는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긴 합니다 리니지의 대성공으로 인해서 이후 출시한 게임들이 어떤 형태와 과금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로안의 성공은 실로 공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회사를 미친듯이 살려낸 과금 모델은 분명 어디선가 벤치마킹하기 시작할 것이며 결국 돈을 쫓을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은 하나둘씩 이러한 과금 모델을 차용한 게임들을 출시하겠죠 이렇게 돈벌이가 잘 되는데 안 하는 게 멍청한 사람이니까요 왕이 되는자와 마피아시티같은 게임의 성공 이후 계속해서 수많은 게임들이 저질광고를 앞세우고 있는걸 생각해보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결국 기업들에겐 돈이 장땡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게임계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성공한 로안 m 현재 게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못한 와중에 정말 도움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런거 보면 아직 우리나라 게임은 이런쪽으로 규제 좀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임이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